이과 본문 볼게요 where's daddy 아버지는 아빠는 어디 계실까 라는 건데요. 제목이 my name is jimmy i'm in the e i g h t h grade and my sister hope is in the t h i r d grade 네, 자기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8th grade는 이제 다서술로 아, 학년 얘기할 때첫 번째 학년 두 번째 학년 8학년이라는 소리고요 에이스는 T로 끝나니까 H만 붙였습니다. 그레이드는 여기서는 학년이라는 소리고 그레이드가 또 뭐가 있을까? 네. 등급이라는 소리가 또 성적 네. 여기서는 학년이겠죠. My sister Hope 이렇게 콤마는 동격입니다. 내 여동생 Hope은 In the third grade 네. 이렇게 학년 얘기할 때 전체 사는 n 입니다 그리고 서수 앞에는 덜을 붙이죠. 그래서 나는 8학년, 내 여동생 호분은 3학년. My father is a banker and my mother is a teacher. 예, 어려운 거 같고요. We have a d o g smiley. 여기도 역시 동격이에요. 개가 스마일리야, 이름이. Sounds pretty normal, right? 예, 여기는 지금 뜻 정도가 빠져있어요. 그냥, 어, 그거 좋겠다. That sounds great. 그렇게 할때 sounds great 이런 거든요. 예, 이 동사예요. 이건 생략이 된 거야. 뭐하게 들리죠? 그쵸? 뭐하게 들려? pretty normal하게 들려요. pretty는 very의 뜻이고 아주 평범하게 들리죠. 그쵸? 이랬어요. normal은 평범한 이런 소리잖아요. 예, usual이라는 의미예요. 예, usual은 반대가 unusual.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이런 소리로. 예, n o r m a l l 그것의 반대는 어브노멀, 비정상이라는 소린데요. 예, 여기는 언니 on, 붙었고 유즈얼은 예, normally 어브가 붙었어요. 어쨌든 되게 정상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이랬어요. But, s a crazy thing happened the last week. Crazy. 예, 말도 안 되는 예, 위친이라는 건데 뭐 화났을 때 또는 뭔가를 너무 열렬히 좋아할 때도 쓰는 말이고요 뭔가 푹 빠져 있을 때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happened 예, 여러분 수동태 알지 모르겠는데 happen은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was 있으면 틀려요 그냥 happened last week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 전부 몇명 예, 나까지 포함해야지 엄마 아빠 나 동생 걔는 식구에 안치지 않나 요즘에? <웃음> 몰라 치는 집도 있어 네 그런 아주 평범한 상황인데 자 지난주에 그쪽 crazy thing이 happened에 따어요 My father usually comes and e l a t e s from work 예, usually는 주로, 보통이라는 빈도부사고요 일반 동사 앞에 쓰입니다 보통 집에 late죠 예, 집에 늦, 늦게 도착합니다 예, 직장에서 그래서 so we only see him on the weekend 자, 늦게 도착하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 주말에만 아빠를 봐요 him my father니까 네, yeah, 위켄드는 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주말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린 아빠를 주말에만 봐요. Even then, 그때도, 때는 그때인데, 이분은 조차도, 이런 뜻으로 쓰인 even이에요. 그때도, he usually sleeps or so w c h e s television. 자, 여기서 그때도는 언제지? 어, 자, 1번. 집에 늦게 올 때. 아니면 주말에. 그쵸, 주말이죠. 주말에만 만나는데 주말에도 이 말이에요. 아빠는 보통 슬립스 주무시거나 워치즈 아빠에 맞춰야 되니까 워치즈 텔레비전 TV를 보십니다. But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last Friday he came home early 어? Oh, 웬일이지? For dinner. 저녁 식사 때 일찍 오셨어요. At the table. 식탁에서 we were all doing our own thing. 자, a 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자, we're doing.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었어. Our own thing.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만의 할 것. 즉, 그냥 각자 자기 할 일을 했다는 소린인데 our own에서 이 all은 자기 자신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어요. 모두. 네, hope, my sister죠. hope은 once giving food. 호비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네, 자기만의 일은 뭐냐? once giving To smiley. Smiley, 네, 먹이를 주고 있었고 엄마는 Is so go. My mother was telling 엄마는 her not to do so. Take you 네, to your piano. So, you o w 게 o 요이 n o 는 you know, you k n 먹일 주지 말라고겠죠. 그기서수 o 를 다시 쓰면 give food to Smiley 그렇게 되겠죠. to to s o to to so, to 가 give food to Smiley 예, 저한테 기 먹일 주지 말라고. 자 여기서 잠깐 또 볼게 give food 는 give 는 사형식이니까 갑목 직목의 순서죠. 그래서 원래 Smiley food 이렇게 되는데 사형식으로 예, 바뀐 거예요. 저요요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쓰면 '를'이라는 대상을 쓰면 대상을 대상이 두 개인데 지금 '를'에 해당되는 걸 쓰면 예, 'to'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간접 목적어를 쓰죠. 그래서 3형식이 되는 거지.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3형식으로 표현됐는데 그럼 어떻게도 되냐? 'giving Smiley food'도 되겠다. 예, 그정도업법적인건 있고요. 내용도 알아둬야 되겠지. 아버지는 예, 주로 늦게 오시는데. 그래서 주말에만 만나는데. 그때도 아빠는 주무시고 TV를 보시는데. 어느 날, but 어느 날? 어 last Friday죠? 지난 금요일에 저녁 시사때 일찍 오셨어. 그런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모두 각자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그 각자 자기 할 일은 자기만의 일은 음, 스마리는 아니, 혹은 스마일리에게 밥을 주고 있었고, 먹이를 주고, 음식을 주고 있었고,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죠. 그림을 살짝 보면은,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이라기보다는 이 식탁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조금 더 볼게. 자 그러니까 아빠 이,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은가 봐. 자, My father said pass me the bread please. 자 명령문입니다. pass 건네줘. 얘도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요. 뒤에 간접적어 직접적어가 오는 거죠. pass me the bread 나에게 빵을 좀줘 이랬어요. 여, 여기도 역시 바꿔 쓸수 있잖아. pass the, uh, pass the bread, bread to me. pass the bread to me 라고 할 수도 있어요. Pass me the bread, please, 했어요. 아빠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No one heard him. Heard는 들었다는데 여기서 힘은 그가 말하는 거 아빠의 말씀이에요. 아빠의 말씀을 No one이니까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He asked again 다시 부탁하기를 Can someone pass me the bread? 라고 말을 다시 했죠. 자 누군가 나에게 빵을 좀줄수 없겠어? 줄수 있겠어? 좀, 좀 주겠어?라고 합니다. I heard him this time. 이번엔 들었어요. I heard him this time, but I was too busy with my phone. 자뭐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네 셀폰 하고 있죠. 나는 너무 바빴어요. Be busy with 뭐뭐로 바쁘다. 전치사가 with입니다. 나는 전화는 전화로 너무 바빴어요. My mother was yelling.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Don't be the smiley. 스마일리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스마일리를 먹이지 말라고 이거니까. 스마일리한테 먹이지 스마일리를 먹이지 마. 라고 엄마는 소리 치고 있었어요. 호 o p e was feeding. 스마일 여전히 말안 듣고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Smiley was jumping up and down. 스마일리는 어때? 위아래로 막 뛰고 있었어요. 이게 다 지금 과거 진행형으로 되고 있네. My father shouted. Shout나 yell이나 cry 같은 게다 소리치는 건데. Am I invisible? 이라고 물어요. 내가 안 보이니? invisible이니? visible은 볼수 있는 이고 in이 붙어서 볼수 없는 이니까 내가 안 보이니? pass with the bread 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crazy thing의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가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여기까지 문법, 법법적인 것과 음, 또 내용, 순서 또 상황 그런 걸잘 정리를 해두세요그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